Five, four, three, two, one. Four, two, one. Four, two, one. Four, two one. Four, three. Jump! Jump! o u p j o m p j u m u Jump! p m p Jump! Jump! u m p j m p Jump! j p r u m u r p Jump! m p u 두루님 점프하는 타이밍이 그 무적졸 죽고나서였던걸 보니까 그 찾기 <웃음> 딜 넣는거에 아직 미련이 있으신것 같은데 오시네. 어 이번판 딜이 좀 빠지네 딜이 좀 약해졌네요 저희 오시네. 왜일까? 물력은다 먹었는데. 4, 3, 2, 1 데마지 준비 무적졸이 바로 나왔어요 점프 점프 지금 섹스 형님 두개아 이번, 이번 발음인데 내가 말하고도 소름 끼쳤네 저렇게 하려고 한게 아닌데 무적줄 나올 거예요. <웃음> <웃음> 뒤에 잡고 무, 달리기. 대마지 <웃음> 컷. 독사 러스 쩡한 사한사 점프 어 쩡한 점프 쩡한 쩡한 쩡한 쩡한 쩡한 원래 자리 무적 무적 쫄 대마지 점프 넘어가고 어 딜이 또 좋다 1패는 1 딜이 딸렸는데 이번패는 딜이 오히려 그만큼 늘었네 다음거피 m 도까지 보고서 이동해서 보고서 데마지 깔고 점프할거예요 달리기만 그때까지 조심하시고 달리기는 뭐 데마지 깔려도 일단 달리기부터 하고 본다 생각하면 되니까 아.. 약간 좀 불안하다 달리기 무적졸 이동인 것 같죠? 이동하고, 대마지 깔고, 점프, 세틀링두개 여기 쫄 t 주로 치셔도 돼요, 우리 주로 마지막 차단 여기 딜 조절 좀, 좀 해도 됩니다 무적 조.. 바로 타겠잖아 일단 달리기부터 피해무도 이동 자 딜컷 적당히 하고 백성님 3개 1개 딜컷 딜컷 딜컷 딜컷 딜컷 딜컷 3초 남았어요 간당간당하게만 치시고 무적줄 잡고 좋아요 지금까지 되게 좋아요 집중해볼게요 좋아요 밴드 잡고 갑시다 갑시다 센터로 갑시다 열기 대마지 깔고 바로 점프해요 대마지 깔고 대마지 깔고 없네 대마지가 없네 둘이 같이 들고 있네 큰 쫄라와요 큰 쫄라와요 이거 점프 조금씩 해보실래요? 회복제님 점프하시고 무적조를 섞여 있어요. 무적조. 어, 보일거있 네. 집중. 달리기, 뭐야, 뭐야, 달리기. 이동. 무적조, 라요 지금, 지금, 은거같거든요 집중 좀만 집중 집금 무적 줄. 무적 줄. 그래서 걸리면 도트들도 안 들어가니까 좀 e 손 n d e 차 차단. o u 한번더 n d go to the sun. 2 1 2 1 2 좋아요 2 2 2 쫄쫄쫄쫄쫄쫄 바우 2 2 2 2 2 2 2 2 2천2 2 장고개님 3개, 도서관님 2개, 어레님 생석이나 뭐치우물력 준비하시고, 도서관님 2개, 1개, 1개, 도서관님 1개, 한우님 전부... 어, 바우처, 이제 바우처, 이제 바우... 4, 전부 넣어주시고, 2, 1. 무적졸부터 무적졸부터. 4, 3, 2. 모여요, 모여요. 렘더풀 모이고 대마지, 대마지. 아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 아 이번에 또 이렇게 오냐? 생석, 생석 같은 거 먹으면서 버티고. 저스 점프, 올도비즘 세 개. 무적 졸. 차단. 바우나, 바우. 우공님 세포. 달리기 효과에요 뭉쳐요. 뭉쳐요. 달리기 효과예요 드리블 하셔야 돼요. 드리블 하셔야 돼요, 우공님. 무적졸. 본대 무적졸. 10초만 있다가 우공, 우공님한테 그고어고 열기 과 건데, 이거. 점프하지 마세요, 일단. 10%. 그냥 갈게요. 그무적졸무적졸 지금 대마지 섹시형님 깔고 회복재님 거 천천 쓰면서 점프하실 분들만 했어요. 아 탱전 탱정, 탱전부 탱전부 빠르게. 냄드치고 탱전부. 이거 짝꿍 짝꿍 짝꿍 짝꿍 짝꿍 짝꿍 짝꿍 짝꿍.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스고링. 아니 근데 갑자기 또 딜이 좋았네 마지막에. 하, 할 수가 없구만. 누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딜을 한 번씩 하는 건지. 하, 고생하셨습니다.